찍그래기 찍... 아, 내가 아일 첫... 어, 이게 찍그래기 치면... 아씨... 그럼 졌는데... 아, 진짜 개억을 해... 아, 아, 이거 졌어. 이거... 이게 여기 졌어야 돼. 아, 이거 졌어. 아, 진짜 개억을 해... 아! 대포가 제일 먼저 죽냐고 근데 이번 판이기라고게딱 반반이었어 아 진짜 리로 쳐서 뭐안 나오면 이게 야 방금 뭐란 좀 생각하시잖아요 뭐야 방금 무슨 이펙트였죠? 반발? <봐발> <봐발> 아 이거 아니다아 시간 너무 없어 이거 제작한다고 샤워, 샤워, 사고 심지듯이 브 a 그 g o 했어야되는 r 브 n g o r a 했어야 되는데. g o r a 이 버릴 거라서 지금 이 a 가지고 이거. n 리 o r 네브 g o Rango, Rango, Rango, Rango, Rango, r 따 n 지 근데 사 n g o Rango, r 나. n 나 o r a n 나 o r a n 24개 야얘 달을 34개 때렸다고? 그 죽었다고? 해적 해적 그 미친 나나 나도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아니 지금 말도 안되게 센거예요 방금 13장 봤어요 정말 일부러 간다 했었어 얘네 그거 있으면 죽이라고 그냥 어차피 스리드 달이 나오니까 슬리드.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써. 이를 써 형님이 12개월 청첩장 얘기하고 구독했는데 벌써 34개월이네요 결혼식 꼭 지금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턴입니다 구턴 9턴. 얘 만나네 저 처음 만난 다리를 죽고 두 번째 만나저 죽은 거예요자이정도면는 과학이 좋자 여기부터 시작 대박이다 야개 <웃음> 같은 것들아!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여기 쟤네. 아빠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니 아 좋은 게 아닌데 아 이게 웃기네 그냥.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지 야, 뭐야, 이거? 야, 다, 다 첨, 다 첨부 발라 야, 싹다 첨부 가자. 싹다 첨부 가. <웃음> 아이씨.